아, 당근에 그런 게 있어요? 어, 그게 있더라고. 나도 참았어. 오늘 어쩐 일로 저한테 맛있는 걸 사준다고 그러셨거든요? 네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우리 달남님 무슨 바람이 불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음.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심지어 한달 용돈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<웃음> 네. 그래서 먼저 사주겠다고 잘안 하는데 요새 우리 달남님 기적이 없잖아요 너무 기운 놓고해 왔고 내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오늘 특별히 오늘 메뉴 뭡니까? 비밀 이건 아... 비밀이지 아, 미리 받아준게 그래. 어디 있어요 서프라이즈인데 아 서프라이즈? 음. 아, 미리 뭐 예약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? 네 제가 예약까지 끝내놨어요 아, 식당섭외까지 다 해놨어요 우리 못만가면 돼. 아기대 하면 됩니까? 응, 따라가요. 아, 알겠습니다. 자, 출발하시죠. 박사? 보고. 여기다 여자달그장님 네. 지금 <웃음> 여기 도착 네, 도착을 했는데 정했는데 <웃음> 응. 여기는 식당이 아니고 일반 가정집인데? 곧 하실 예정이시네요. 아 어. 식당 혹시 뭐 그럼 광고나 협찬입니까? 아니요 no. 광고 협찬 아니고. 어, 그럼 뭐예요? 저 당근 요새 빠졌잖아요. 아, 당근 마켓이요? 어. 아 네네. 당근 마켓에 여기 사장님이 200숙을 네. 시식해를 할 예정이라고 알림을 한2주 전부터 음. 떴어요. 그래서, 아, 다, 아 당근에 그런 게 있어요? 어, 그게 있더라고 나도 참았어. 요 네. 어, 그래서 그걸 알림을 내가 딱 해놓고 네. 알림 설정 해놓고 네. 댓글도 네. 남겨놓고 시식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네. 마침 오늘 번개를 하신다 카시 왔고, 지금 오늘 월요일이잖아요. 평일이잖아요. 네. 네. 평일 시간에 시간 된 사람이 저 말고 없었나 봐요. 당첨이 돼버렸어요. 아. 아. <웃음> 그래갖고 그래요. 오빠 맛있는 거 해주면 아. 내가 맛보세요. 어쩐지 그럼 그렇지. <웃음>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더라. 어쩐지 아니, 음. 이게 몸에도 능이백에요 오늘 먹을게. 그러니까 어쨌든 공짜잖아요. 시식이니까. 근데... 어. 아공짜 아무나 당첨되는 거 아니잖아요. 어, 알겠습니다. 어쨌든, 음, 이건 도내 덕에 온 거잖아요. 음, 알겠습니다. 오늘 제가 그러면 제가 사준 거라 생각하고 맛있게 어, 먹어줘야 어, 돼요. 맛있게 먹어보고 <웃음> 하겠습니다. 아까 보니까 막 가마솥에 끓이시는 거 같더라고요. 어, 어, 어, 어, 아, 일단 기대가 어, 됩니다. 맛있게 네, 먹읍시다. 갑시다. 막 제대로 다니 아이 크게 아유, 크게 왜... 쓰어요 응? <웃음> <9점씩 드신대. 웃음> 아유, 그. 이거밖에 없잖아. 아이, 수 있어. 사장님, 부점식드신대부식드신대 아, 많어. 크게, 크게, 게아 입에 못나사장 먹어. 안정지로는. 자, 쓸어봐요. 버섯. 버섯. 버섯. 버섯. 버섯. 버 와, 이기 대박이다. 김치랑. 그래 이먹면맛있겠 응, 아도 아블 a 드다